안녕하십니까? 신혁근 네. 강보소 린미남 <웃음> 청풍소장입니다. 네. 코골이가 암을 유발한다? <웃음> 방송에서 가끔 들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음. <웃음> 근데 코골이가 암하고 무슨 상관일까? 연결이 안 되니까 음.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렇죠. 암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음. 존재하고 있죠. 그거를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서, 잡아먹어서. 이게 지금 우리 멀쩡히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대학병원에서 음. 그런 통계를 낸게 있는데요. 맞교대 하는 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음. 20년인가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야간 근무를 안 하는 음. 그룹과 음. 하는 그룹을 음. 나중에 유방암 발병률이 음.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아.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지표들이 많지만 이렇게 음. 통계를 내기 어려우니까 한 음. 항목만 갖고 음. 했는데, 음. 결론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수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면역성이 그만큼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음. 다양한 뭐 질병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방암이 음. 높았다. 이거는 단지 그냥 코골이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음. 코골이가 이제 여기서 개입이 되는 거는 잠을 나는 잘 잤다고 해도 음. 코골이 무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잔게 아니잖아요. 음. 어제 또 어떤 분이 수면 당검사를 한걸 가지고 음. 왔어요. 음. 음. 음. 상담을 하는데,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렘수면 이렇게 그 수면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깊은 잠 3단계, 4단계 수면 그 다음에 렘수면이 진짜 잠인데이무 네. 있는 이 젊은 친구는 이제 32살인가 됐는데 음. 깊은 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숨이 막혀가지고 자꾸 깨고 깨고, 깨고 하니까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지만 잔게 아닌 거죠. 음.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몸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안잔 것보다 아예 뜯로놓으신 그것보다는 낫겠지만 낮지만, 음. 잠을 푹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이친구는 이제 당장이 옆사람 시끄럽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음.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상담가 오는 거죠 음. 사실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음. 어, 피곤한데 아, 좀더더 잡으면 더 되지 근데 봤더니 8시가 진짜 젊 <웃음> 그런 피곤이 안 풀려 음. 아, 아 낮에 막 졸리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현상들이 <웃음>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음. 방송에서 막 겁을 주니까 음. 이제 수면 검사를 하긴 했는데 또 병원에서 갔더니 그런, 헌을공사 해야 된다고 해서 음. 이제 겁나서 다른 음. 방법은 없나. 음. 뭐 병원에서는 결국 양압기하고 수술밖에 안 보는 수술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 양압기를 해야 된다. 양압기를 며칠 쓰다가 도저히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찾다 보니 저희를 이제 찾게 된 건데 음. 그처럼 수면의 질이 엄 이게 완전히 그 엉망인 상태는 그런 야간 근무를 해서 수면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과 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게암 발병률이 음. 수면보호 환자가 다섯 배인가 여섯 배인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탄 고기를 먹으면 암이 생긴다. 음. 막, 그래갖고 탄 고기 막 이렇게 회식하면 아까운 고기를. 막탔내고다고막그 왕창장 잘라내잖아요. 네, 음. 아, 그러니까. 그게 과연 암 발병률을 몇 퍼센트나 올릴까? 0.1% 퍼센트, 뭐 1% 2% 그것도 장복했을 경우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아, 먹어야 돼요. 한 고기를 매일 매일 음. 먹어주면은 뭐 음. 퍼센트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음. 이 무읍증은. 탄고기를 한, 한 공기씩 매일 먹는 것보다 더센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섯 배면 500%예요. 500% 예, 500%,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10%, 20%만 이런 암 유발 요인이 높아진다면 즐겁을 해가지고 음. 뭐 그날인데 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암뿐만 아니 모든 질병에 다 그렇죠. 어,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반드시 음. 잠은 잘 자야 되고 음. 자는 동안에 숨을 잘 쉬어야 된다라는 음. 측면에서 음. 제가 대표적으로 음. 암 이야기를 음. 나눠봤습니다. 음. 아, 네이 방송이 좀 세련되진 않아요. <웃음>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